안녕하세요. 싱쿵입니다. 여러분 오랜만이죠? 이거리 <웃음> 땡얼도 오랜만이고요. 오랜만에 본 집에 내려와서 자주 가더니 편의점 먹방을 또 찍으려고 합니다. 12시 30일 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제가 굶었으니까 먹으러 가볼까요? 응? 진짜 오랜만에 입상다 응? 나갔네 뭐가? 응. <웃음> 오랜만에 한테 텅텅 비었어. 그러면은 오늘은 고기 고기하게 가봅시다. 불박창뼈 없는 닭발, 닭창 비교도 해 볼까? 불닭하고 삼겹살도. 어,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? 이 양은 간단하지가 않은데 뭔가 다쓰런 주밖에 없으니까 단 초래. 다 매우니까 느끼한 거 하나 먹지. 오늘은 청량하게 탄산수. 안녕. 좀 필요하세요? 안녕. 33,000원이요? 33,000원이요? 할인? 매 네, 매매 없어요 가격도 못거든요 대단하다 진짜 뭐다입혀주야 아, 저 볼게요. 네. 요요박 몇 시간 아이 오서오 뭐가 아 나, 안하 아! <웃음> 그든지 <웃음> <웃음> 가지큰차이는데 국물 없는 건부드러워 그리고 국물 있는 건좀 쫄깃 막 특유의 쫄깃한 그리고 불향은 국물 있는 게 조금 더 불량이 있어요 시분반돌아다블락은 <목소리도> 그냥 닭갈비하고 닭볶음탕 <닭꼬뿍탕> 중간 정도 <목소리도> 나는 그냥 흔히 아는, 근데 고춧가루도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 그런 밥? 삼겹살 고추장은 내가 좀뻑뻑할줄 알았는데 부드러워요. 음. 음. 음. <웃음> 삼겹살 전자렌지 느낌 맛? 그래서 어떻 내일 와, 와. 와, 내일. 내일 네. 가장 틀어드리고 있는 거야. 그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. 돌린다고 해서 수업을 린다고 했는데, 때문에 금하라 할고는그고이그자열 어,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걸렸으니까 문제도 지금. 손님들 다 뭐, 한 건데, 조금 더, 뭐, 편하게 돼. 그 요가, 4만 원, 하만 원. 진짜 신나는 거 나갔네? 응? 진야 오늘 도 그래 밥 먹고 이제 네 이렇게 배불르게또 먹고 왔습니다. 땀이 엄청 났어. 안에가 너무 덥더라고요. 33,000원. 33,000원. 나 진짜 가격 보고 진짜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와. 나 편의점에서 한 번에 진짜 한끼아식으로 3만 3천 원을 하... 가격 안 보고 골랐는데 진짜 가격 보고 올랐 그랬어요 오늘의 교훈 먹을 땐 먹더라도 가격은 보고 올르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크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슉.